안녕하세요 음, 연속해서 다른 그냥 에피소드를 하나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꾸 왜 방송을 하면서 음,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가만히 있질 못하냐 손을 자꾸 움직이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자꾸 왜 그러냐 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도 이렇게 앞에 아무도 두지 않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거의 10년을 넘게 했으니까 사실은 항상 눈앞에 누군가가 있었고 누군가가 없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또는 음, 강의를 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색하고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제대로 못 했었다가 이제는 조금 카메라에 좀 익숙해졌고 예전에는 내가 이쁘게 나와야 된다라는 데 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지금 사실은 화장 다 지웠거든요. 대신 룩스패드가 저를 이렇게 쨍쨍하게 사실은 받아들이고 주고 있는 거고 사실 엄마 화장만 했죠. 입술만 바르고 지금 너무 아파 보이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정도로 지금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저를 제뭐 얼굴을 보려고 사실은 이 채널을 보시지는 않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최대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찍어 보고자 사실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손동작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지 항상 뒤쪽에 프레젠테이션 켜놓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없어 버리니까 너무 저는 어색을 한 거예요 뭐할 말이 사실은 기억도 잘안 나고 뭐 얘기하다 보면 긴장 풀리면 뭐 이런저런 얘기 를잘 하지만 사실 말 잘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앞에서 뭐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뻘쭘해 가지고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찍는데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사실 저희 카페에 사연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인 거죠. 사연 이렇게 컨설팅을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 왜 자꾸 이렇게 음, 유튜브에 채널에 나오는 게 싫으신지 부끄러우신지 그래서 그러신지 음, 꼭 누군가 나오셔가지고 저희 채널의 운영을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안녕!